<웃음> 야. 마크에서 영업대결하고 야. 아이스크림 할인합니다 아구찜도 아이스크림이다 야. 이 녀석 요새 니네거 먹다가 입천창 뒤기면 어떡할래 야 누가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냐 야 아구찜이다 아구찜 한 1인분 주세요 마인크래프트 드래곤스 이거 4200원입니다 어? 마인크래프트 드래곤스 이거 뭔데 뭐라고? 던전스 던전스 어, 던전스 던전스 던전스 그 던전이던스던전 드래곤으로 야 <웃음> 은비 <웃음> 이거 돈 필요하나? 어돈 아, 필요하지 까봐. 당연히 이 테스트에 설치비용은 그거 그치... 별개 게임이라서 돈 필요하다 어야야 야, 어, 민규 크로즈베타... 응? 42 은비로 음. 되나? 크로즈이 그냥 무어라데어 민규 자42 어, 은비 된다 응42 은비 줬다 으악! 그리고 있는 진짜 와 맛있겠다 언제 나오는 거야 내 음식은 으악 숟가락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숟가락이고 이건 젓가락이다 그리고 아 이제 됐어요 네 맛있겠네요 주세요 으악 가만... 아구찜이다아구찜이다 아악 먹으실게 악나 여기 혀 혀천장 띄었어요 입천장 <웃음> 손회배상 해주세요 아니 혀 대기게 왜저내배 야! 이상한 <웃음> <괜찮은 웃음>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아 안돼 나 드러눕는다 이 녀석 <웃음> <웃음> 너김대 축구하다 걸리면 맴매야 <웃음> 이 녀석 안되겠다 내가 쓴맛을 <웃음> 보여주지 아니겠다, 이 녀석. 네. 이 들어 누웠다. 으악! 어나이 으악! 들어 누웠다. 일어나 이놈아 일어나 으악 들로 눕는다 너 이오놈 으악 안되겠다 야, 야 도망이다 어. 야야야 <웃음> 야, 야, 음식은 뚫러가 야, 음, 음식은 뚫러가야너돈 받았잖아 손불로 뭔 소리야 돈 내놔 빨리 <웃음> 야 CCTV 돌아가고 있는거 고 어? 저 CCTV 아니라 코퍼스인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야 <웃음> 이렇게 놈 CCTV 잠깐만 설치할래 하나 이김에 야약 CCTV다 <웃음> <웃음> CCTV냐? 어. 스피커 아니야 이거? 여기 화면도 있다 스피커 같은데 아무리 봐도 화면 있다 아 난좀더 선명하게 볼래 으 누가 나돈 안내고 도망간다 야야 야. 미안 어? <웃음> 미안 얼만데 4200 은비코인이다 아야 너무 비싸데야뭐 컴퓨터 하나 가격이냐 어어 <웃음> 어, 어, 어, 고맙다 <웃음> 어 이, 이걸로 대체할게 42 은비코인 420원인데 <웃음> 왜악? 왜악? 안웃 아, 425만원 어, 저 오, 오늘은... 응. 네. 예, 오늘 오늘은 배업... 볼게요네예 배업, 배업이란... 오늘 폐업 폐업이라고 아니 폐업 폐업이란다 오늘 오늘은 이제 문 닫는다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옆가게 망한다 드디어 쳐다다다. <웃음> 뭘, 뭘 많이 <웃음> 아이스크림이 최고의 성자다이 녀석 야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 영업 닫을 시간 됐잖아 나 9시에 문 닫는 닿는... 아 원래 그냥 10시에 문 닫는다고 으악! 9시 51분인데 문 닫았다니 폐업이다 아, 우리가 이겼다 <웃음> 우리, 아니 다들 준비라니 이 이겨서 우리가 이겼다 에이 장사를 그렇게 하다가 망했지 에휴 그래서 아데스크림 던졌다 아 이거 바닥이 흘린거다 너 그거 먹고 배탈나도 우리 집 고소하면 안 돼. 아, 배 아파. 아, 아, 이 집이 그랬어요. 아. 아니, 아이집 내, 우리 집 아니다, 이제. 아, 이 가게, 이 가게가 그랬어. <웃음> 어떡하지? 몸에 안 좋은 거막 뿌리고 다녔다. <웃음> 어떡하지? 아, 너, 너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웃음> 어떡하지? <웃음> 어떡하지? <웃음> 불안해, 배 아파. <웃음> 내가 아니야, 얘가 주인이야. <웃음> 야, 너딱 <나>. 치마도 있잖아. <웃음> <웃음> <웃음> 아, 나 화장실을... <웃음> 내버렸는데. <웃음> 어. 내가 거기 화장실 내버렸는데. 애, 왜 화장실 공사한다. 아, 저 가, 가게 가 주인 화장실 가서 문 닫았어. 닫은... <웃음> 어, 어, 오케이, 이때 가게를 더는 거야. 뭐라고? CCTV 보고 있다. 아, <웃음> CCTV. 아, 맞다. 가리는 걸깜빡 했네. 어 뭐야 왜 가려져 야! <웃음> 야! 똥무덕이다 이 녀석 아, CCTV만 가리고 가는거야? 으악 <웃음> 씨루떡 아, 이시 좋아 일로와 <웃음> 일로와 <웃음> 이 녀석 시루떡이다왜요 <웃음> <웃음> <웃음> 왜요? 야 남의 집 CCTV를 가리고 가면 어떡해 안그랬는데요 증거가 있어요 CCTV에 남잖아요 멍청아 <웃음> 야 돌려 으악! <웃음> 안돼! 미안해! 안 <웃음> 미안해! 아이스크림 빼먹지마! 자, 문제도 요 용서할게! 야. 오늘 세개 매진 됐다! 어. <웃음> 아, 됐다. 아니, 뭐아이스 아니, 뭔... c c t v 하나 아이스크림 세 개값이요. 음... 야! 너 하나 털었지? <웃음> 아니요. 아, 안 털었지. 안 털었어? 어. 예. 노 no. 야! 왜요? 사과 내놔 사과 야 사과 어 사과 물에 빠뜨려? 요 아니 와, 물에 나도... 씻는건데 와... 씻는건데 물에 씻는건데 왜요? 와, 하필, 와, 하필 저런 물에 씻나 씻는... 물이... 아더 오염됐잖아 아니 씻었는데 왜 아니 똥물에 씻는게 뭐가 씻는 아니 저게왜 똥물인데 저기 니건 붕어 키우던 거잖아. 야, 그 붕어 키우는. 키워던... <웃음> <웃음> 이 붕어가 아이. 먹겠지 여기 싱크대가 없네. 아니 남의 사과를 꺼내서 똥물을 씻은 다음 에 그걸 싱크대에 둔다고? 어. <웃음> 야, 야, 안 되겠다. 왜요? 너, 너 손에... 왜요? 너 손님 한 명이라도 사과 먹고 배탈 나고. <웃음> 내가 먼저 꺼내 먹어봐야겠구만. 으아아으아으아 <웃음> 으아, 어, 어, 사장님! 아 배아파 어. <웃음> 거기다 토하지야 배아파 <웃음> 야 사장님이 한심하게 쳤나하는데니 <웃음> 네 위에, 네 위에 올라갔어 <웃음> 야 잠깐만 토 위에 올라 <웃음> <웃음> <웃음> 야 니네 가게 들어간다 <웃음> 야 니네 가게도 난리 친다 으악. 옆에 봐 니네 가게를 보고 야. 말해 <웃음> 니네 가게서 난리 친다고 왜? 아니, 아니야 니네 강이 털린다니까. 야 도둑 들어왔다고. 야 진짜. 남의 강이 사장이 저렇게도 되는 거. <웃음> 아니 니네 강이 너를 때었다고 야, 야, <웃음> 야. 누구야? <웃음> 너 얼굴이 도둑 사장이 도둑 아닌데. <웃음> 야 나와. <웃음> 이씨. <웃음> 야 이게 우한에서 왔다 약코코코아 <웃음> 어, 코로 나와 <웃음> 약 코로 아. 뱉지마 그런거 야 <웃음> <웃음> 코로 나와 어, 어, 아 어, 코로 나와 야, 잠깐만 얘는, 얘는 얘는 메르스 아니야? <웃음> <웃음> 백신 있다 오 커피 기계도 놔둬야겠다 어. 와 여기 100원짜리 커피 자판기다, 이 녀석. 야. 됐다, 됐다. 아, 싱크대 있다. 오케이 okay, 가는 거다 뭘까? <웃음> 연쇄 사기단 아니 아이스크림 응영 <웃음> 꼬시지한데 어, 그거 사실 액체괴물에 물풀 섞은 거다 <웃음> 이 녀석 <웃음> 불량식품 판매했다 <웃음> 그렇게 온바그 거지? 이책임님이 물풀 섞어서 얼렸는데 왜? 안 되겠다 이거. 왜? 시각청에 신고해야겠다. <웃음> 아이고, 우리 아직 시각청 없다. 아니 시각청 허가도 안 받고 가게 운영을 한다고? 안 되겠다. <웃음> 신고. 아니 우리 시각청 없다니까. 태균도 <웃음> 있었는데 모래 바람 불어서 무너졌다. 아시티신경장이 뭐래 바하는데 그냥 엘시티 건물에다 지역 만들어가지고 미안 야 하필이면 엘시티 그렇게 고소하고 싶으면 삽 들고 바로 가라 야안 되겠다 그러면 나도 고소해야겠다 경찰서 어. 있나? 아니 어떻게 고소하냐면 어 눈앞에 고소미를 먹는 다 <웃음> 야! 고소해라 이놈아 뭐야 이게 고소하다고? 야 야! 고소해라 아았어 사과할게 야 고소다 엄청 고소한거다 <웃음> 이녀석 사과할게 너 이녀석 미안해 가게 고소미다 <웃음> 어 잠깐만 신메뉴 개발됐어 아네가쿠키인그림을 개발했다 이녀석 야자 사과야 면 이거 너 냉장고에 어. 사과 몇개 있는지 봐봐 아 어. 냉장고에 사과 있다. 됐다 아니 그 사과한테 어야 아, 아, 아이스크림 크림, 크림 케이크도 팔아야겠다 여기서 <웃음> 아,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지우개에다 만들어야겠어 <웃음> 뭐라고 어서오세요 그거 먹고 싶 잠깐만요.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웃음> 아니요. 아 야. 또떼 탄다. 야. 아 아. 아 아. 그러면 매장에 찜, 매장에 있는 찝게로. 응. 어. 안 돼요. 왜안 아, 왜, 왜 돼. 왜안 돼. 얘 파는 건데. 니가왜 망쳐. 상품을 담으려 찝게가 있어야 되잖아. <웃음> 아니 상품 내가 줄게. 주고그로퍼 아, 되지. 아니 잠깐만. 주고그로퍼인데 형체가 멀쩡해? 아, 너 포장, 뭐야, 이거? 포장, 포장. 아니, 주걱으로 펄잖아. 자, 포장. 아니, 주걱으로 펄잖아. 내 어. 됐다. 포장했다. 아니, 주걱으로 펄는데. 아니, 배달... 모양이 하나도 안 변했다니까. 배달해줄게. 갑게 뭐예요? 아니, 너 사기치지 마. 왜? 아니, 주걱으로 펄는데 모양이 변해야지. <웃음> 주걱으로 던, 던졌는데 왜? <웃음> 왜? 물질대 꼽자, 나 똑바로 폈는데. 밑에... 아니, 주걱. 주거... 아니 케이크를 다 팔마다 주걱이 주거, 있냐고 어, 어 개발해 나뭐 너야 어, <웃음> 이거 거기서 샀다 철물점에서 샀다 아잠깐만 <웃음> 철물점 주걱으로 아이스크림을 <웃음> 아 안되겠다 시각첩 신 거야. 그래. 야시각 <웃음> LCT라고 했지 내가 <웃음> 아니 그러면 고소해야겠다 야 고소해라 야 고소해라 <웃음> 아니 야 잠깐만. <웃음> 아이스크림 거... 가게 고소하... 고소하고 고소하고. 있... 너 이거 허 허가 받고 만든 거니? 허가따허허허허허너이허허가 <웃음> 허가 받고 만든 거니? 아니 야야야시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웃음> <내 아이스크림. 우리 웃음> c o p